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누적돼 손상이 되고 나중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핸들을 돌리는 방법 때문인데요 적지 않은 운전자분들이 잘못된 운전 습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자동차의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부품 손상의 원인.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이 파워 스티어링이고 파워 스티어링이란 핸들을 돌릴 때 힘을 덜 들이고도 작은 힘으로 바퀴를 좌우로 쉽게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중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은 오일의 압력으로 인해서 핸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만약 핸들을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돌리게 되면 파워 실린더로 들어가는 오일의 양은 증가가 되고 결국엔 파워 스티어링을 위한 유압 모터에도 무리가 오고 과열이 되면서 고장 날 확률이 확률이 커지고 비싼 돈 들여 수리를 하게 되는거죠 또 국산 차량의 대부분은 전륜 구동 방식이라서 앞바퀴에 동력을 전달받아서 움직이고 또 조향하는 것까지 앞바퀴가 맞아서 하고 있는데 이두 가지 일을 도와주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등속 조인트이고 차가 좌우로 굴러갈 때도 동력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피로도가 심한 부품 중에 하나인데 차의 회전 각도를 엄청나게 줄여서 무리하게 돌리게 되면 그 피로도는 배가 되고 등속 조인트에 주름진 고무 부위가 찢어져 안쪽에 브리스가 새어나오면서 조가 되고 베어링도 손상되고 이럴 때 핸들을 돌리게 되니까 뚝뚝 소리가 나고 결국엔 등속 조인트를 통째로 교환하게 되는거지 두 번째, 대형 사고의 원인. 동특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운행을 하다가 그림처럼 교차로에서 가장 앞에 정차를 하게 될 때가 있고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일 때 조급한 마음에 습관적으로 자동차 핸들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리 돌려놓고 신호가 바뀌면 빠르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만약 이럴 때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대기 중인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게 된다면 정차 중이던 차는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고 반대편 차선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생기고 더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 핸들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정렬된 상태로 대기가 되었다면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건데 조급한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신호 대기 중 정차를 하고 있을 때는 조금 느긋하게 신호를 주시하고 신호가 바뀐 후에 천천히 핸들을 돌리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거지 세 번째, 타이어의 편마모. 사람도 걸음걸이의 스타일이나 또 신발을 구겨 신거나 끌면서 걷는 습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밑창이 닳고 손상이 되는 것처럼 타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 차의 중량이 1톤이 넘고 그 무게를 타이어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급제동, 급출발 등으로 타이어가 빠르게 닳지만 좌우로 조향할 때는 그 무게의 상당한 부분이 앞바퀴에 쏠리게 되고 급회전이나 차가 멈춘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놓는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 타이어의 편마모가 일어날 확률이 커져요. 타이어를 교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각한 편마모를 모르고 운행 중 타이어가 터지게 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소한 작은 습관이 내 차를 빠르게 손상시키고 또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 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내 차는 물론 나와 상대방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조금만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